자, 스카리아 강의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파트가 7장, 8장에 나오는데, 어,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에 스카리아 사역의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 좀 끼어있는 메시지같이 보여요. 그래서 앞에 있는 8가지 환상 뒤에도 어마어마한 뭐 예언이 나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스카리아 사,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전반기 그러니까 이 금식에 대한 얘기까지는 아주 젊었을 때 어, 많아 봐야 20대 때 어, 우리 스카리아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후반부의 9장부터 또 오늘 배우시게 될 11장까지는 한 40년 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한 60대 정도 됐을 때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사역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스카리아 선지자의 그이 선지서에, 이 내용도 너무나 방대하고 또 굉장히 큰 어,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페르시아 제국에 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거기에 이제 스카리아 선, 스카리아와 그리고 그 당시 학계 또 이런 선지자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 재건을 하는데 어, 지금 어, 다리우스 1세 때가 우리 스가리아의 전반기 사역이고요. 후반기 사역은 아 에스더의 그 남편으로 알려진 크세르크세스 1세, 아수에로 왕 때예요. 네, 그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제가 도표를 한 거니까 보시고, 자 다리우스 1세 때부터 이제 그 굉장히 더 강건해지기 시작했는데, 페르시아가 이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이제... 강건해지니까 침공하려고 마라톤 전투에 갔다가 어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즉 크세르크세스 1세죠이 사람이 어이 그리스를 다시 침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300인 전투에 나오는 그 테르모필레 전투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파르타를 어 전멸을 시키고 이기긴 하는데, 어, 그런데 많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와의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어, 패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기가 꺾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이 대국의 이 제국들의 역사가 이제 막 변하는 게 예언이 돼 있죠. 하늘에 내바람이 불면서 제국들이 막 역사가 변하는데 자이 어, 다니엘 시대가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대였고요. 또이 스가리아의 시대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또 헬라로 나중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이 스카리아가 본 환상, 내병거의 환상에서 말하는 구리사는 여러 가지로 조명해 볼때 이것은 헬라 시대, 그리고 헬라로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시대의 그 것을 알리는 그러니까 서모, 어, 서곡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네 말이 끝까지 달린다. 자, 하늘의 네바람이 어, 이제, 페르시아가 발응하는 것,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아까 똑같이 그, 어, 스카리아가 봤던 그 하늘의 네바람은 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발응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스카리아는 커플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 학계 선지자, 나이 많으신 우리 선지자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어, 나중에 이제 학계 선지자가 워낙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마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리아 선지자가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스카리아 7장에 보시면 2절에 베델 사람이, 자, 베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5월 중에 근신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베델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이 배델에서 단해서 금송아지 숭배를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것을 우상숭배의 근원지로 봤고 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사마리아, 이미 그 땅은 사마리아 땅이었기 때문에 혼혈족들이 있었죠. 그 우상 혼합 종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상대도 안 했는데, 어,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보니까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이 잘 지어지는 걸 보고 도, 돌아왔다. 그래서 와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베들 사람이 와서 어, 물어봤다 그랬을 때 n i v 번역에서는 The People of Bedel이죠. 자 이게 그 사전에서는 그냥 Bedel이에요. Bedel. 베델, 베델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 Bedel을 어, 킹 e 스 번역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Bedel이라는 지명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킹 e 스 번역에서 해석을 할때 뭐냐면 어,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라고 쓰여, 쓰여지긴 했지만 지명이라기보다는 지금 예루살렘을 말을 한다고 보는 거죠.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스코필드 주석에서는 아마도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즉 포로 공동체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델 사람이 아니라 이 성전 방해했던 그런 그 어, 사람들이 아니라. 어, 포로 공동체에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 이 사람 어, 이스가리아와또 이곳에 귀한 한 사람들이 막 성전을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라가 다시 재건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아,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 사람들을 보내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어, 해석을 그 지지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그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자,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 어, 11개 하 25장에 보면 5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이 5월이라고 하면 유대력으로 5월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5월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부월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아닌지 하여간 어, 이. 이 성전, 지금 이 스루빠벨, 스카리아가 재건했던 이이 성전도 똑같이 요 때, 이 같은 날짜에 멸망을 하게 되죠.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자, 그래서, 어,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요, 이 포로지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5월에 이때를 기념하면서 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금식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11개 25장에 어 보시는 것처럼 5월 7일에 이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해마다 했던 거죠 몇년 동안 지금 한 70년간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날짜도 있는데요 어 10월과 4월이 있었는데 10월은 어이 포위한 거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리고 4월은 성벽이 파괴됐을 때 그리고 7월은 어 이스마엘이 그달야를 암살했을 때 이때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 위기 가운데 있게 돼서 애굽사람들이애굽으로이 애국, 어, 예레미야까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난민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금식은 뭘까요? 그래서 금식은 아까 얘기한 그 날짜에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네 번의 금식. 그리고 어, 대속제일이라 그래서 용키프루라 그러는데 민간역으로 보는 새해 때이 사람들이 대속제일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불임절날, 전날도 어, 이 금식을 하게 돼요. 자, 종교력과 민간역이 있는데 종교로 이 뭐, 뭐고 또 민간력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력은 어, 우리가 절기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월절, 우승절 이런 거할때의 절기인데 어, 이때로 보면은 유월절이 1월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행정이나 뭐 이런 것을 해서 민간력을 또 만들어서 1월에 태양력 1월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1월에 나팔절이 원래 있는데 민간력으로 1월이죠. 이때를 또 사람들은 새해로 지금은 지키고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식 원력이란건 뭐냐면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원력 이름이 이제 다 틀려졌어요. 뭐 티시리월, 해반. 이것을 나중에도 계속해서 지키게 됐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는 중요한 도표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금식을 언제 했냐? 속죄일 때하고 부림절의 금식이 어, 되게 중요하다. 아까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관련된 거고, 어, 자, 속제일과 불림절의이 금식이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잘 봐주시길 바래요 자, 이제 근신하리까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근신과 금식이라고 되는데, 어떤 본문에는 뭐 금식이라고도 했고, 근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포로지로 가서 지금 70년째 이렇게 금, 근신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근신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separate 구별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여기서 바로 그 나시린이나 이제 네젤이란 말이 나와요 멸류관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근신과 금식은 틀려요 자이 사람들이 말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구분하면서 70년간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것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이네들이 그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자 여기서 금식의 의미는 또 이렇게 대조를 했다면 굳이 대조를 했다면 어, 아무래도 이거는 음식만 좀 형식적인 개념으로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할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배, 음, 행하고 이네와 극요를 베풀고 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내 어, 네, 명령이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그 에스겔에서 그 소돔의 죄악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 어, 이 게시록에 보면 이 소돔이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역시 소돔의 죄악이라그러면 예루살렘의 죄악인데요 어, 그들의 죄악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함, 풍족함, 태평함 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음 가증한 일.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악인데 이게 예루살렘의 죄악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벌을 받아서 어, 해,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난민으로 가게 됐는데 어, 너희들이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어,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죠 자,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자, 우리가 어. 금식하면은 흔히 우리 교회와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은 교회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한 번씩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뭐나 뭐가 좀안 되는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해요? 아, 금식해봐, 금식해봤어? 금식하면 돼, 잘 기도응답 빨라. 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식이라는 게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식기도가 기도응답을 빨리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그 저, 과연 성경적인가? 한 성경을 보고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사야에서 말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멍해를 꺾는 거예요. 자이 모든 멍해라 그랬을 때 멍해 의 원어는 결박이에요. 묶어버리는 족쇄 같은 거예요. 자, 사람이요. 에,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묶일 수가 있어요. 자, 가난에만 묶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에도 묶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욕에도 묶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묶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멍에,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어, 너희가 그렇게 하는 사역이 바로, 나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이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해방신학이나 또는 이제 공산주의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거 봐라, 뭐, 어,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어, 그, 부르조아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이제 이런 제이 쪽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어, 마태 6장에 보시면 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이 있어요 그 금식을 얘기, 얘기를 할때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을 것이다. 자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제가 이제 영어 티처한테 물어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시크릿 챔버라 그래서 어 왕들이 옛날에 또는 왕궁이나 아주 큰 건물에서 비밀의 방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거는 왕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만 알고 있대요. 그 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데그 방에서는 뭘 하냐? 엄청난 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그런 그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요. 왕이. 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비밀의 방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잡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도 다 문을 닫아라니 해요. 그냥 집에 골방에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 왕이신 분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밀리에 그렇게 어 너희들의 갖고 있던 어 잘못된 것들, 그리고 잘못된 끈,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다 끊어버리고 들어와서 나를 만나라.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어 마태 사장에 이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하시는,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의 금식이 나오죠. 자, 40일이 왜 40일일까요? 40년을 광야에서 사람들이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광야에서 돌았던 그 죄악의 시간들, 훈련받았던 그 시간들을 어, 예수님께서 어, 금식을 통해서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기시는 것. 우리 인간들은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은 이기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어, 이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야 지금 어, 혼인집에 결혼잔치가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뭐 금식할 수 있겠니? 신랑을 뺏긴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할 거야. 자이 말은 예수님 본인은 금식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금식에 대해서는 내가 떠나면 그때 금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여기서 나왔을까. 왜냐하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자.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이제 귀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수룻바벨이 귀환, 1차 귀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2차 귀환을 에스라가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유명한 에스더 사건이에요. 자, 이것과 또 연관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자, 스가리아가 그래서 어, 활동했던 후반기 사역은 아마도 어, 그 후반기 사역 동안에 스가리아는 그것을 소식을 듣고 봤을 거예요. 이 에스더의 사건이. 그러면 그, 어, 에스더의 사건이 뭐냐. 여러분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그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자 시므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을 굉장히 조롱했던 그런 분노케했던 사람이었지만 어 그래도 그부 그의 후손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또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되죠. 자이 모르드게가 포로로 애기때 아주 갓난하기때 아마 태어나 저기 잡혀갔던 것 같은데요. 가서 어, 한참 후에 그러니까 그의 삼촌의 딸이었던 어, 하다사 또는 에스더를 양녀처럼 키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에스더가 어떻게 되죠? 아까 보았던 크세르크세스 1세로 추정되는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죠. 왕비가 되는데 어, 아마 역사상 가장 큰 영토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자, 이건 이제 사울의 그 도, 가게 도고요. 자, 그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이 사건, 에스더의 사건은요. 사물상으로 한번 건너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전통적으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 미워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었을 때 뒤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노약자들을 갖다 아말렉이 쳤어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두구두구 어, 기억하시고 일을 가시면서 나중에 아말렉을 다 쓸어버리라고 사울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또 여기에서 어, 욕심이 생겨가지고 좋은 거는 남기고 나쁜 것만 이제 죽이고 어, 말은 또 이게 어,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왕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도 죽이지 않았어요. 이일 때문에 사울은 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아각을 죽여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각이 나중에 그 후손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후손이 바로 하만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어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왕을 매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만이 어, 다 자기한테 무릎을 꿇라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꿇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이두 가문은 자 하만과 모르드게는 두고두고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우리 조상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서로 이제 그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에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계를 죽일 정도가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을 다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멸족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이 주사위처럼 보이는 게+ 이게 페르시아 부루라 그래요 이제 페르시아 부루를 가지고 날짜를 잡아요 그리고 이 아다롤 날짜에 유대인들 이온 나라라 그랬으면 페르시아 제국 전체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아마 다 위험했던 것 같아요 자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 왕의 허가를 받아서 도장을 받아요 근데 이때까지 왕은 자기 부인이 유대인인지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다 같이 사람들이 이때 금식을 하는 거죠. 온 유대인들이 전부 어, 통곡하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하게 되는데 자,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에스더한테 가서 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없지 알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에스더한테 너가 빨리 손을 써라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처음에는 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가서 유다인들을 모으고 어, 나를 위해서 금식 하십시오 어, 나도 어,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에요 자 그래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되죠 자 중간 생략하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이제 달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어쨌거나 도장을 찍었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그 날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거나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에스더가 그러면 나도 죽는다 어 왕한테 사정을 해서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조서를 써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거기다 이제 도장을 찍어요 왕의 도장을 그 내용은 인증 뭐냐면 정당방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을 치려고 르 했던 사람을 먼저 선제 공격해라. 너희를 치려고 했던 사람을 그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 재산도 탈취하는 것도 허락해 주겠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법적으로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죽게 되었던 그날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를 갚게 된 거죠. 그래서 어이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 7만 5천명 이상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게 바로 푸림.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축제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로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하만의 귀라 그래서 이렇게 쿠키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먹으면서 어, 자신들이 다 씨가 말라서 죽게 될 뻔한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난 기쁨을 이렇게 어, 잔치로 이렇게 하게 되죠, 절기로 지키게 되죠. 자, 이스라엘 절기 속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주, 알, 우리가 수전절까지는 알려드렸는데 제가 부림절을 정확히 알려드리지 않았었죠. 그래서, 자, 수전절과 부림절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절기예요. 수전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여기 9월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불임절은 어, 달력으로 12월 아달월이에요. 이두 개의 절기는요, 아마겟돈 전쟁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이 개시록과 그 스가랴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어, 7장, 8장 오늘 시간 배우게 되는 이 금식에 대한 파트가 역시 계시록의 일곱 번째인 금향로와 기도 파트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계시록 5장, 8장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 내네 생물, 케루빔이죠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각각 검은고와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는데 그 향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자, 그 성도의 기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을, 어, 나팔이 울리기 전에 또 무슨 일이냐면 팔장에 가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자, 대접이 있고, 그 다음에 향로가 있어요. 더큰 거죠. 자, 향이 성도의 기도들을, 이거는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들이겠죠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다가 금대접에 하늘에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금향로가 있는데 금향로에는 더 많은 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금재단에 어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것을 쏟게 되면 마지막 재앙, 물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접과 향로 안에 있는 향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들. 다 같이 성도의 기도들. 예. 예,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늘의 성전 재단과 순교자의 영혼들에 대한 그계시록 6장을 보시면요. 어, 죽임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이 또 재단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재단 아래에서 어, 언제 원수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빨리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순교자의 영혼들의 기도와 함께 어, 여기 이제 그계시록 7장이 보면은 이게 이제 구원받은 각 나라와 백성 이방인 모든 무리들이 하늘에서 흰옷 입고 어, 찬성을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요셀수 없이 큰 무리들이 자 근데 이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냐면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큰 환란에서 라그래서요큰 환란으로부터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게 갈라지는데 이거를 환란 전에 빠져나온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환란 전 휴거론자들이고요. 아, 그게 아니라 이거 환란을 겪고 나오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환란 후,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그러죠. 자 근데 어, 환란을 겪는 과정 중에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나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그 기도가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순교자들의 기도와 같이 함께 쌓여져 있다 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와 같이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모여서 쏟아지면 그것이 뭐가 된다 어, 번개와 어, 우레와 지진 자 여기도 번개와 우레와 지진 나오죠 계시록 11장에도 그리고 계시록 16장에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 자 자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성경 속의 금식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욕을 위해서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가야 되고 또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고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좋은 집안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게 막 거기에만 매달려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계신 거예요. 자 성경에서 금식을 할 때는 언제였냐면 회개하고 중보할 때였는데 그 중보는 무엇을 위한 중보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 하나님 왕국의 일이었어요. 자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 왕국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고요. 에스터는 그 메시아를 출산해야 될 민족인데 씨가 말라버리면은 메시아가 나와야 될, 유대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그 계획이 무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의 일을 위해서 또 똑같이 목숨을 걸고 중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금식 기도는 영적 전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과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악한 영을 쫓은, 쫓는 것을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걸 못합니까? 그랬을 때 너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말씀하셨죠. 자, 전투를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절기, 어, 우리가 이 절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 그 프로, 어, 파노라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6월절 때 예수님이 구속사건이 있었죠. 십자가 구속사건이 있었고, 초실절 때 부활승천하셨어요.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시고, 이때부터 이단, 아,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되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때예요 나팔절이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어, 하나님께서 어, 부르시는 그 나, 마지막 나팔이 울릴그 전에 속죄일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속죄일 때, 자, 이 속죄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와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번의 그 회개와 금식이 일어나는데 어, 주로 이제 어, 순교하기 전에 그리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 어, 전후로 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림절 어, 수전절과 연관이 있다. 특히 부림절 전에 금식이다. 어, 스가리아 8장에 가시면 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장 금식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아직 지금 초림도 안 하셨어요 자, 초림도 안 하셨는데 내가 시온에 돌아온다 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진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 에스겔서에서도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8장 15절에서도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온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리아에서 말하는 7장, 8장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식의 의미는 재림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 왕국의 완성. 그래서 이 금식이 어,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자, 스가랴가 이것을 썼을, 때, 썼을 때는 불임절 사건 전이었어요. 그러나 이 앞으로 벌어질 것들을 예언적으로 다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불임절 때 죽을 백성들이 완전히 그 원수들을 밟고 승리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8장에 보시면요. 어, 그러니 너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화평이 원어를 보시면 은 어, 샬롬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에서 맨날 샬롬샬롬 하는데 그냥 평화 평강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되니까 어, 이슬람하고도 공산주의하고도 카톨릭하고도 다 같이 사이좋게 평화롭게 불교하고도 이렇게 평화롭게 합시다 샬롬합시다 그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샬롬의 원어를 보시면 은 거기에 보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응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게 갑자기 뭐 사랑의 하나님의 보복이나 뭐 보응, 어, 무서운 말이 떠올까 이런 말이 써있을까?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 진정한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해치려는 적들이 없어야 되겠죠. 원수가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강도하고 같이 한방에서 평화롭게 지낸다. 그게 말이 돼요?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해치려는 적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버린 상태에 더 이상 적이 없는 상태의 샬롬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너희는 사랑해라 그얘기예요자 그렇게 되면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어 이 보복의 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회복의 왕국 잔치가 벌어지죠. 그래서 요엘에서 어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제 금식이라는 게 그런 금식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자,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을 때, 이 성회를 보세요. 자, 성회라는 것을 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한글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미크라라는 성회는 우리가 그냥 소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으면 그게 성회예요. 뭐 미스바 성회 뭐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자, 그런데 아차라라는 말로 여기는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 사실은 장례식이 아주 근엄하고 침통한 성회예요. 어떤 의미냐면 군대를 소집할 때에,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성회, 그것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해라. 왜? 여와의 호 날에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진 금식에서, 자 이제 외식하는 자처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중원부원하지 말고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리고 내 죄가 먼저 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그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주기 동문에서 나오는 얘기를 드린데, 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자,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의 세계관에서 하늘이 어떤 하늘이었는지. 어,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히브리어로 어, 샤바임이고그헬라로는 우라노스라 그래요. 하늘이 몇 개가 있냐면 어, 크게 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스카이, 스페이스 그리고 하늘들 위에 하늘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들 위에 하늘 바로 셋째 하늘이죠.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보다는 이거는 오히려 NIV가 더 원어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샤마인 자체가 복수예요. 하늘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한, 더 heavens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궁창은 그럼 스카이로 번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10장 4절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그랬을 때 모든 하늘의 하늘은 더 하이스트 한, 가장 높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하늘 어, 하시야마의 무세메라고 하는데 하시, 이것이 바로 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의 그 하늘이에요. 하늘 꼭대기죠. 어,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이 키스 인트레이트라는 목사가 있어요. 자이 사람이 그 메시아닉주 목사님이신데 어,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어, 골수 유대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아주 어, 강렬하게 만나고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어,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쓴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어,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 개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의 하늘이고 하나는 물리적 세계의 땅인데요 어, 이 천사들은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인간은 물리적 세계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창조된 건 천사들이 먼저 창조됐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어요. 그럼 왜 창조하셨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 여기를 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후감이 깊음위에 있다 그랬었죠. 자 1장 1절과 그 다음에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후에 무슨 일이 2절에 벌어졌냐면. 혼돈하다는 것은 원어로 토후인데, 어,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웨이스트, 쓰레기 덤이에요. 뭔가 아주 혼돈 가운데 쓰레기 터미처럼 땅이 뒤덮였다. 그리고 공허하다. 이거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수 없는 곳이 됐다. 그래서, 어, 떤 일이 있어서 천지를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었는데,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 어, 있게 되는 상태가 벌어졌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게, 어, 사탄의 반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14장에, 12, 14장 12절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됐는데,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루시퍼로 번역이 되고요. 또는 모닝스타나 데이스타라도 새벽별로 번역이 되는데, 이사이 이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죠. 자.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를 탐을 냈고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났는데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사단과 그가 같이 했던 그 쿠데타 반역을 했던 자들이 함께 하는 과정 중에 이땅 전체가 어, 쓰레기 더미가 되는 어, 그런 어,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스타워즈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흑암이 기음 위에 있다 그랬는데 기음이라는 것은 바다로도 소, 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에 이걸 바다로 해석을 한다면 어, 아주 깊은 바다 모든 것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 가서 어, 천지가 창조할 때에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잘 보세요 순서를 자 처음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 2장부터는 인간을 창조하는 얘기인데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순서가 어때요 바뀌었죠 하늘과 땅인데 땅과 하늘이죠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창조가 원어로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바라예요. 근데 만들다라는 말은 아싸라 그래서 다른 단어를 써요. 창조라는 개념보다 재건하다라는 개념이 더큰 만들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비어있고 이 혼돈 가운데 있던데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이다? 성자 예수님의 재건 역사라는 거예요. 재건, 다시 만드는,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거, 다시 만드는 거, 인간을. 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다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 창조의 재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반역했던 사단을 멸하고 땅을 재건하는 사명을 인간한테 맡기셨거려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론은? 자, 땅에서 이 사단이 반역을 했어요. 쫓겨난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려 버렸죠. 그 다음에 아벨도 살해해서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이탈시켜서 인간 종족을 파괴시켰죠. 이게 바로 노아홍수전의 네피림 사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정부를 건설하려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정복하고 땅을 재건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과 의무와 똑같다. 그럼 교회가 만약에 이 일을 게을리하고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라 사명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죠 자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북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따라쟁이라 그랬죠 모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처럼 자기도 보이려고 가장 높은 곳에 하려고 그 밑에 북쪽에다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돼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거처하시지만 또 그곳에 밑에 있는 북쪽에 있는 심판자 대상자들,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으로도 또 설명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아, 이제 금식기도,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필요와 내소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자 그러면 어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어, 은밀하다는 말은요. 크프토라는그 숨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 아주 이거를 어 덮어버리고 또 이렇게 감춘다 이제 그런 뜻으로도 또야 그런 뜻으로의 그 단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거는 어, 우리가 노력하면, 어,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감추어졌던 만나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숨기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세를 취하면 그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여러분들한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 매번 주문처럼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 뜻은 나라는 바실레이아라 그래서 킹덤, 어 영어로는 킹덤으로 표현이 되는데 왕이 통치하는 모든 곳이에요. 그 영토로서의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을 때는 그 천국은 뭐죠? t 킹덤 k i n g of heaven,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왔을 때자 천국 지금 천국이다 라는 말로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곧 천국이 온다 이 말이죠 하늘의 왕국이 온다 근데 그때 그 왕국이 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그 왕국이 다 왔어요? 아니죠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는 말을 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은 우리 마음속이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원어가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래서 바실레토 대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한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곳, 하늘 왕국 그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 천국은 언제 임한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때 오셔서 원수를 멸할 때뭐이 땅에 임한다. 그 뜻이에요.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 날마다 날마다 마라나타와 함께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왕국이 빨리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진리와 화평을 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샬롬을 사랑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메시아와 포도주의 비밀이 나옵니다. 어, 이 두 뒷부분에 예,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9장과 11장까지만 할 텐데요. 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은혜의 해는 초림 사건이죠. 그리고 보복의 날은 어, 재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랜 시간 전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복음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사야 본문 성경을 딱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은혜의 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보복의 해가 들어가야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의도적으로 안 읽으신 거예요. 본문에 있는데 보복의 날이라는 말은 안 읽어버리셨어요. 왜? 지금은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은혜의 해로 오셨기 때문에 읽, 일부러 아예 읽지도 않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원수 갚는 일은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리아서는 그 어떤 구약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예언을 성취, 메시아 예언을 구체적으로 한그 선지서예요. 근데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파트를 제가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본문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장으로 들어가면 두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또 갑자기 두로가 나오고, 또 뭐, 에그론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다 연관성이 있어요. 자, 어, 하드락 땅에서 내리는데, 담에색, 여호의 말씀이 담에색, 하맛, 그 다음에 두로, 시돈, 이렇게 쭉 가는데, 아시돈 이렇게 해서 이 가는 경로가요, 거기까지 와서, 예, 이 도시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때 이것은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있었을 땐 아직 이 알렉산더가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가 와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는데 그때 그 두로가 완전히 아주 교만해 보이지만 이 두로는 이제 바닷속에 어, 쳐넣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실제로 어떻게 했죠? 여기, 육교를 다 만들어가지고, 어, 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다 다 죽이고, 노예로 만들었죠. 한 3만 명 이상을 그렇게 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런 날이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사는 블레,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쪽이에요. 자, 이곳에 있던, 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우상숭배를 그치고, 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집, 예루살렘을 지키고 적군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라는 예언이죠. 그래서 이방을 심판하고 구원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나이 새끼 예언을 하는데 이게 제일 이제 스카리아서에서 유명한 그런 예언이죠. 99에서 이제 9장 9절인데, 자, 이잘 보셔야 돼. 이제 원어하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암나귀였을까? 순나귀였을까요? 자, 이제,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어, 순나귀예요. 순나귀인데, 나귀의 작은 것할때이 앞에 것은 또 암나귀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순나귀를 타셨는데, 암나귀의 새끼인 순나귀를 타셨다. 그럼 왜 하필이면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셨을까?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말은 전쟁의 상징이죠. 예수님은 처음에 어,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오셔요? 말 타고 오시죠. 그럼 뭐예요? 전쟁하러 쓸어버리러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샬롬을 이방인에게 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마태가 어 이것을 예언할 때도 똑같이 써요. 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자, 이것은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어 암나귀가 있고 그 순나귀 새끼예요. 원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어 아무도 타지 않은 순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시는 건데 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귀가 겁을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놀라게 할수 있으니까 이 나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엄마 나귀가 옆에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귀가 옆이나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걸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가기도록 했는데 그것을 이미 스카리아가 예언을 했는데요. 자, 스가리아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건 창세기에 이게 예언이 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세요. 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너희, 어, 유다를 통해서 왕,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실로는 그 샬라라에서, 어, 이, 그 샬롬에서 어원이 비슷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중에 오실 것인데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나귀 새끼를 자, 이렇게 하면 앞나귀 새끼라고 해서 어, 그럼 아까 순나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언어를 보면은 앞나귀의 순나귀 새끼예요. 이게 정확하죠? 그래서 어, 순나귀데 인 앞나귀의 순나귀 새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자, 이렇게 이 창세기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탔던 이 나기 새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 말들 같은 존재들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주님의 말들이 되시기를 재림의 말들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제 스가리아에서 구조, 중요한 예언은 언약의 피라는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언약의 피와 포도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포도주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성경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니까 포도주는 괜찮겠지? 또는 술은 뭐좀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취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마시지 말라 그랬어? 자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여러분 제일 그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많은 게 알코올 중독 환자예요.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 환자의 숫자가 사실은 네명중한명이에요 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요. 자,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술을 과연 진짜 그렇게 마셔도 된다고 라 했을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 자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곡식과 포, 새 포도주라는 말이 성경의 관용구로 막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이 곡식과 새 포도즙이에요. 티로시라 그래가지고 뉴와인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하지만 원어상의 의미를 봤을 때는 이거는 포도주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짠즙이에요. 자이 포도즙이 곡식 추수하고 연관이 되죠.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했을 때 포도즙이 넘치고 그리고 곡식이 넘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죠.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는 거여서 그 축복을 어, 뜻하기 위해서 이 관용구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가랴 본문에서도 그래서 곡식은, 9장 17절에 곡식은 새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천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돼있죠. 이때 쓰는 단어도 역시 티롯이라 그랬어요. 포도즙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포도즙, 포도주를 볼 때는, 어 성경을 이제 보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것은 무조건 피하고 관련이 돼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 니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원어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담이 피는 담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거를 담인데 핀데 이것을 포도즙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번역이요. 번역이 또피어 포도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리고 베리트라는 것은 언약인데 예전에 사람들이 언약을 할 때는 어떻게 왜 자르다는 말이냐면 쪼갠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딱 쪼개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식을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지금 계약했어. 둘 중에 하나 계약 어기면 이 짐승처럼 어, 잘려서 죽일 거야.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피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로 구덩이 지옥을 의미하는데 이 음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자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언약의 피로 하시고 9장 15절에 보시면은 망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때는 어, 재림하시는 이미지죠. 그래서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기르기를 술 취한 것처럼 한다. 그래서 피는 야인 포도주를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분명히 야인은 원어는 포도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은 피로 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문맥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혼용돼서 그 뜻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담으로 다 해석이 되고 어디는 또 포도주로도 해석이 될수 있고 창세기에 아까 그 낙이 예언 그 뒤에 보면 놀라운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이 말이 나와요. 자 이것이 포도주는 어, 포도주, 야인의 포도주가 맞는데 발효주, 포도주예요. 어,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그랬을 때 이거는요. 정확한 번역은 포도의 피예요. 킹제임스 번역은 그렇게 하, 했더라고요. 포도의 피에 빤다. 이제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어, 원수 갚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붓는다.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셔서 취해서 붓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언어를 보면은 어, 뒤에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히리로다라고 같이 보시면 이거는 제가 어, 나중에 이거 차, 찾아보시고요 포도주보다 검붉은 포도주 있잖아요 아주 까맣게 보이는 그 포도주보다 더 검다라는 뜻이에요 나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렇게 완전하고 건강하다 어, 아주 강건하다 그래서 다시 오실 이 메시아는 이 강건함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이 죄인들을 악인들을 어, 쓸어버릴 것이다. 없애, 진멸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 예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나 이사야서에서도 32장, 신명기 32, 그리고 이사야 63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번역을 잘 보세요. 그냥 개혁개정에서는 포도집의 붉은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마시게 했다라고 그랬는데, 버, 어, 이게 실제 번역은 포도의 순수한 피예요. 이 원어를 제가 다 찾아놨으니까. 그러면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보실 때, 예수, 피 했을 때 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하나는 원수들의 피가 있어요. 자,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는 포도즙으로 표현을 해요. 순수한 피. 그런데, 어, 이 원수들의 피를 얘기할 때는, 진노의 포도즙을 얘기할 때는, 막 밟아서 피가 막 짜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어, 포도즙에서 포도즙으로 보기도 하고, 그때는 포도주로도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보이는 그 이미지를 이사야가 보고 그래서 그 피가 막그 예수님의 옷에 튀는 것을 다 예언을 했죠 선혈이 옷에 튄다 이때 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즙이에요 그래서 게시록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즙이에요 어, 헬라어로 오이노스는 이거는 전부다 다, 다 뭐, 포도주나 포도즙 전부다 다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요. 어, 그래서 틀에다가 던져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즙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를 절기에 따른 계시를 보시고 보시면은 이, 아, 이게 지금 어, 포도와 알곡이 추수되는 때를 보세요.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곡식과 포도즙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도 포도즙에서 포도를 막 짜, 짜내는 장면들이 보이죠. 그런데 어, 새 포도주는 바로 포도즙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담았다가 한에 어, 그 발효를 시키는데 어, 발효를 시킬 때는 발효 그냥 담는 담, 담다가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가스가 나오면서 이게 터져버릴 수 있어요. 새 포도 이 스킨, 와인 스킨이라고 해서 새 부대는 괜찮은데 염소가지고 쓰는데 이게 헌부대는 이게 다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대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 이게 금식과 또 연관이 있는가. 자 어,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할때 그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그유월절 그때 만찬을 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26장 28절에 보시면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아까 그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얘기를 하면서 잔을 나누시는데 여기 포도주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이건 지금 26장 얘기예요.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가 내 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건 나시린 서원이거든요. 자, 나시린 서원을 할때 포도에서 난것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셨을까요? 드신 것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니까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새 포도즙은 맞아요. 근데 어 이것을 다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즉, 서원하신 것, 재림해서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것 그리고 원수를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다 갚아주는 어 그것을 내가 다 끝낼 때까지는 내가 안 마시겠다라고 서원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래서 어 누가복음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는 39절에 나오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랬을 때 묵은 포도주는 어 말 그대로 포도주예요. 술이에요. 자, 술 마시고 주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술에 술에 완전히 이렇게 어, 익숙해진 사람은 또 주스를 먹지를 못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은 또이 피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그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감이 오세요? 자,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에게 구원주로 왔는데 내가 재림주로 올 것이다. 제림주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에 금식할 것이다 라는 말을 그 전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진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인지, 인지를 못했죠.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야. 그런데 너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재림해서 왕으로 오는 메시아지 근데 내가 지금 구원주로 왔어 구원주로 와서 언약의 피를 너희들에게 너, 너,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다시 올 것이야 다시 왔을 때 내가 진짜 통치하는 왕으로 올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대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시린 서원 할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거 본문 찾아보시고요. 자 예수님은 술 마시, 마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태 11장 19절 보시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긴 사람이라고 한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술꾼이야 술고래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 따라서 우리도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어요? 꼭 근데 술을 마시기를 어, 합법적으로 마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에는 어, 첫 표적이 물로 된 포도주. 아 예수님이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예수님도 술좋 좋아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어, 이것은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예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혼인잔치 때 마시, 마시게 될 포도주는 뭘 뜻할까요? 원수들의 피죠 자 그래서 단포도주와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포도주는 어, 이몇 군데 안 나와요 아모스에서 나오는데요 아모스에서 이 단포도주는 또 다른 아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사실 더 강해요 막 쪄내서요. 막그 짓밟아갖고 포도즙을 내잖아요. 그러면 막 거품이 막 바글바글 나죠? 고그 포도즙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포도즙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라고 예언적으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사역과 연관이 있는 그 단어가 단포도주예요. 자 이것을 다 정리한 도표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표니까 어, 여러분들이 꼭 이거 어디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 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원어랑 다 하나씩 찾아보시고요 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피아 포도주 피 포도주 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게 예수님 피냐 원수들의 피냐 악인들의 피냐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하나만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신약에서 딱한 번. 어, 아, 새 포도주는 성령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나술 먹었나봐. 술 먹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때쓴 단어가 뉴 와인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이제 글루코스라고 해서 포도당이죠. 포도당. 우리 하는 그거예요. 글루코스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것은 조롱할 때쓴 현상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나 포도 어, 술 이것을 이 성령으로 연결짓지 마시고 가능하면 성령과 연결짓는 것은 어, 와, 아, 이제 기름이에요 기름, 감유자 기름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어, 이것을 해석하실 때 포도주와 관련된 건 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신명기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도 막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직접 읽어보시면은 맞는 말 같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성막에서 성막이가 있어서 멀리까지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될 때의 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너무 멀리 가다 보면 재물들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희들이 어그1일조를 들으려고 할때 돈으로 바꿔서 가까이 가서 거기에서 재물을 사서 받쳐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때그때에그 할 포도주와 독주가 나와요. 근데 왜 포도주만 나오지 않고 독주가 나오고 어, 이것을 너와 네 가족들이 같이 함께 먹고 즐겨라. 이거 화목제를 말하는 건데 이 말을 하셨을까. 이것은 전제예요. 전제. 제사법을 잘 몰라서 하신 건데요. 제사법에 어, 전제물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쉽게 설명드리면 바비큐 할때술 부고 하면 은더 맛있죠? 그거예요. 자, 제사를 지내는데요. 전제로 뿌릴 수 있게 돼 있었던 게 어, 이 포도주와 독주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제물을 어, 제사로 지내고 나서 그 고기를 먹고 마시자 마시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도 계속 술을 마시겠다 그러면 저도 할수 없고요. 자, 화목제. 어, 화목제 아까 이 제사법을 보시면요. 어, 이 화목제만 유일하게 가족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제사장만 다 먹을 수 있었죠. 번제는 아예 못 먹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밀들이 열리는데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시면은 어, 32장까지 이렇게 굉장히 비밀이 또 여기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는 라 것도 굉장히 기적이죠. 그런데 거기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중요한 거 놓치지 않아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그 증거들을 어, 말씀뿐만 아니라 그 고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속옷을 갖고 제비뽑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십자가의 상에서. 그때 왜그 속옷을 제비뽑았는지 아세요? 그게 제사장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굉장히 귀한 것이었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처럼 어, 실제로 옷도 그렇게 입으셨던 거예요. 속에. 사역도 제사장이었지만. 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 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시겠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게 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 얘기예요? 제사장 백성이었던 얘기죠. 자 그랬는데 어, 그러면서 32장 14절에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자, 광야에서 어떻게 포도 주스를 마실 수 있었을까? 이것도 기적이죠, 사실. 근데 실제 그렇게 했다. 왜? 이건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 이 광야에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요. 이 사회에서에서는 그런데도 이렇게, 어, 지금 한국 교회처럼 어, 이렇게 술 마시는 성직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취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된 거죠. 자, 봄비가 올 때의 스가리아 10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봄비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그래서 10월에서 4월까지는 우기, 비가 내리고 그 전에는 비가 또 내리지 않죠. 그래서 이 도표상에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비는 봄비 같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늦은비가 봄비예요. 늦은비가. 그리고 이른비는 파종을 하는 비라서 이른비라고 하는데 실제 이스라엘에선 가을비예요. 그게. 그래서 수확을 앞두고 이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 수확, 이농사물들이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비죠. 봄비. 근데 이게 어, 개시, 이게 아까 그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절기와 이렇게 맞춰봤을 때 늦은 비, 봄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른비, 가을비가 내리는 고그 시즌. 이게 여기 절기 상응에서 봤을 때는 어, 이 봄, 늦은 비, 봄비가 이제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구원을 위해서 자라게 되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어, 요엘에서는 이름비 가을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이름비가 사실은 이제 성령을 의미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제거나 이제 여기서 본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것은 추수와 관련된 비다 봄비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추수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죠? 재림 전에 그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짓선 지자들을 전부 벌하고, 10장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 문자, 이그 말씀을 여기서 이어서 하시는 이유가, 봄비와 어, 맞춰서 하신 이유가 재림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 고난의 바다 홍해를 어, 지나간 것처럼 어, 이렇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 다음에 어, 이제 너희들이 어, 이이 열방이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계신 거고요. 자 11장으로 넘어갑시다. 어, 11장인 레바논아 이 말이나 레바논 이게 백향목인데요, 되게 멋있죠? 자이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자, 이 얘기를 해요. 이 레바논은 성전을 의미해요. 솔로몬 성전. 아까 그 제가 본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여기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했거든요. 자, 근데 어, 지금 솔로몬 성전이 이미 파괴된 상태죠. 스가리아가 있을 때는. 이건 지금 스가리아가 한 예언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이성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성전도 나중에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 이렇게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그 제2성전의 파괴를 예언한다. 그러면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을 그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자, 이계계시로 아니, 스, 스카리아 11장에, 어, 행동 예언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스카리아야, 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그러면서, 이 막대기를 갖다가 갖고 있으라 그래요. 자. 자, 이 막대기. 이게 목자들이 쓰는 막대기인데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죠. 이거를 크룩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를 가지고, 어,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해라. 자, 이걸 통해서 네가 백성들을 먹이, 그러니까 양들, 양을 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할 것이다. 자이 뜻은 뭐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부통파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목자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 예언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여기서 어떤 가장 중요한 행동 예언을 시키냐면 어 스가랴가 갑자기 어그 목자 일을 그만둬요. 그만두면서 이 품삯을 어이 품삯을 자기 받았던 액수를 어, 은 30으로 달게 하고, 그것을 어, 또 토기장이한테 던지는 예언까지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신약의 그대로 성취가 되죠. 자, 어, 양, 양치기 목동 역할을 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이 자기가 손수 그 막대기를, 은총이랑 연합이라고 했던 이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는 그 행동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은 30인가? 은 30은 소에 받쳐 죽은 어, 노예의 몸값이에요. 이게 출애굽 21장에 32절에 나오죠. 에, 마태 27장에 어, 유다 가론 유다가 실제로 이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죠.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해석은 어, 아마도 이은 30이 스가아가한 그 메시아의 예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은삼십은 메시아의 몸값으로 어, 이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상징적으로 그래서 유다가 어, 자기가 메시아의 자리를 탐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은삼십을 어, 나중에 유다가 뉘우치고 그것을 피밭에 지금 우리가 피밭이라고 하는 곳 토기장의 바치죠 이제 거기에서 어, 그 자살을 하게 되죠. 자이 이야기가 근데 마태에서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스가리아라고 써야지 예레미야라 그러느냐. 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도 이것과 일치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예언인데 어, 그 흰놈의 아들에게 흰놈이라고 해서 이제 지옥의 원어가 되죠.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위치한 게 지금 여기 아켈다마 수도원이라 그래갖고 어, 이 유다가 이게 지금 어, 자살했던 곳을 기념해서 이렇게 수도원이 하나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가 그 피바치란 얘기인데 이게 흰놈 계곡과 연결되는 곳이죠. 그래서 아, 그니까이 예언은 이중 예언으로서 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과 스가리아가 얘기한 것을 일치하는 어, 얘기한 것이 피바치다. 이게 이제 피바치라는 뜻이 아람어로 아켈다마예요.